안 된대. 시라 응, 시라 시라 시라 라응안 돼. 안 된대. 왜너안 된다고 왜? 너 시끄러워서 안 된다고 얘는. 그렇게 얘기하면 입 닫고 해달라고 한다. 어. 입을 평생 닫고 있어도 안 된다 해. 언제 뜬거 야니싱크대 네 옆에 컴, 맥북 하나 나왔다 나 하고 싶어 맥 하나 나왔다 어? 맥북 어라 뭐? 어? 안 됩니다 왜? 안 된대요 해도 계속... 오빠가 정하는 게 아니야 해도 계속... 여기 서버 주인한테 물어야지 서버 주인이 데 오빠 친구지 어, 아안안 괜찮은데 안 스피커 뭐? 야, 스피커 맥... 괜찮지 맥이다 오빠, 아. 아, 오빠 친구 엄마가 케이크 얼굴 케이크 얼굴을 보겠다고 응, 설명을 줬래요 도망가도 되나? 왜? <웃음> 도망간듯이 나빠 안 나쁘다 나 해볼래 안돼 안 돼. 대안안 왜? 안된대 안돼 아, 아. 아. 왜안되는지 아. 이거 설명해 아. 줘야 되나 어 설명해 달라고 하면 되겠어 안 되는 야, 이유는 야, 많지.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건데? 안 되는 이유. 뭐. 뭔가 만든 게 많아서 안 돼. 뭐해. 이건 뭐야? 락 게임기다. 어? 어, 밑에 밑에 먹는 거안 돼. 이게 밑에 뭐지? 이제 밑에... 밑에... 아, 지은지진대 같은 건가, 이게? 응. 어, 어, 뭐야? 뭐야? 깜짝이야. 할수 있는 거냐 이거 근데. 야, 그 시발, 소리가... <목소리> 어우 야, 이부 소리가 어우야 저 뭐야 씨, 소리가 왜저 떠오냐 여기 노트북 하나, 하나 떠놔야겠다 <목소리> 이거는 단컷짜리 <목소리> 이런 식으로 쓰는 <쓰네>, 거야 <목소리> 아 시부 예 <야>, 여기 노트북 <목소리> 있는데 노트북이 있나 이거나 <목소리> 해볼래 안 된대. 왜? 엄마 친구가 안 된다잖아. 아, 거니가 이유인데. 시끄럽다고 안 된대. 해보나요? 안 된대. 아, 그럼 계속 시끄럽게 할 거야. 그러면 뭔가. 영원히 못 한대. 해보래. 어? 해보래. 어디 네 식당을 다 차니까. 어. 어 해볼래, 해볼래. 이상한 거 같아. 해보래 해보래. 약간 해볼래, 해볼래. 근데 이상하게 되지 되는 거 근데 여자야 남자야? 이상하지 않다. 걱정한다, 우리야. 여자야, 남자야? 응? 당연히 남자지 여자야. <웃음> 내 동생이 니네 보고 여자 스킨. 아, 여자 스킨. 어쩔 수 없다. 스킨이 없어서 음. 이거 끼고 있는 거다. 슬픈 일이야. 원래 남자 스킨이었잖아, 나. 자켓로 만든 거. 너무 잘 골라. 잘 골라. 어? 듣고 여기 깃발 달아서 한번 꾸며봐, 됨? 볼라. 이렇게, 빨 어. 어떻게 달아볼까? 이건... 이렇게 지붕 달아놓으니까 나쁘지 않네. 음. 나쁘진 않네. 오. 이렇게? 오, 이런 것도 있네. 어. 아이템, 아이템 찾아보면 이거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있고. 어 아, 그건 이줄 같은 게다 이런 거구나, 그럼. 음. 위에서 만저야 이건 뭐야? 이거 줄만 들고, 이거 조합하면 되는데, 줄이 아마, 잠깐만, 막대기. 조합상자. 철이 될 거야, 아마. 막대 하나에. 어? 나 몰라. 나 몰라. 평생 안 된대, 라나 본다고. 나 몰라. 이건 뭐야? 의자 아니야? 이제 씹네 그냥 <웃음> 근데 올라가지 못하네 이래서 올라갈 수있서야 사다리가 응. 있는 건 좋은 그 장식이다 그냥 음. 말 그대로 장식 아이렇게다 조합 뽑아야겠다 그 조합 상자에서 맨위 칸에 그. 키패드로 7번, 9번에 철개 놓고, 8번에, 그, 막대기 놓은 다음에, 그거 하면 되더라. 음. 밑에 전등 넣으면 되더라.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 오. 예쁘지 않나, 이거? 오, 예쁘네. 달아줄까? 아, 지철개 달아볼까, 이거? 어? 어 이거 어떻냐? 응 음, 좋다 이거 지하철여 기다려야겠다 이거 안 된다 해라 뭐? 응안 된대 왜안 되는지 나 물어보나 포기했다 나나 어? 나나이거만 15세 응? 이상 돼야지 할수 있는 서브라이버 나안돼안는데왜 네, 돼. 안 돼. 오빠한테 그래 에 네, 몰라 <웃음> 네, 뭐? 내 엄청 많이 쓰는데 나제해야 되냐 뭐? 계속 썰라 근데 이거 조합을 해야 한다는 게 있는 게. 음. 아 필요한 거 있어요. 내가 만들게 그냥. 그래 조합하는 게 괜찮은데 그래도 커스터마이징 되는 모드니까 괜찮네. 그 지. 그 지하철에 달라고 지금. 응 음. 해볼래? 안 하네 이제 음.. 아빠한테 일러 갔다가 아빠가 음. 친구하고 하는 건데 니는 오빠가 친구하고 있는 거 오빠가 하고 싶다고 하면 안 해줘 없가지고 몰라 하면서 튀어 <웃음> 아빠 도망갔나? 전공포에 당했다. <웃음> 도망갔나 아빠 그냥? 어? 아니 동생이 도망갔다. 왜? 아까 말했다 이거. 아, 소리쳐서. 소리친게 문제가 아니 응. 음. 뭐지 내꺼. 우리에게는 평화가 찾아왔던 것이다. 밑에 이거 빼, 아니다 이건 빼지 말자. 밑에 전등은 달아놓고. 니네 아버지가 이, 이, 입 서버에 평화를 지켰다. 인정. 평화로워졌다. 아버지. 그래서, 유배지는 어딘가요? 네? 누구 유배지요? 동생 유배지는 어딘가요? 유배 왔다 유배지는 안방이었다, 한다. 야. 嗯. 야, 왜. 짜노. 와야 지하철역이 간지났다. 볼래이 어, 지붕들을 이 어떻게 사용할지 을참 고민된다. 그러지 맞지. 음 행복한 고민. 오 이렇게 만들어졌네. 이거 가리자 이걸로. 그이고 철.. 조합이 음. 조합이 귀찮아 <웃음> 밑, 밑에 밑거리 유리판으로 이렇게 안 뚫어놔도 되겠다 여기는 라이트 블루 콘크리트 디지 어? 야 이거 뭐 껴다 음, 켤 수도 있네 껴다 음. <웃음> 켜.. 그러니까 이거 감무드라 했다 이거 와 진짜 가시네 무작정 켜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 음. 이거 조합을 해봅시다 한번 작업대를 꺼내야 돼 작업대 달아줄까? 네집 앞에 아니 여기 있다 열차, 열차에 만들었다 <웃음> 괜찮나 이 정도면 이거 실이 없는 거냐? 실 말고, 막대기. 나무가. 아, 그러니까, 그 실이 있어야 할 거예요, 이거. 어, 실 말고, 실, 실안 해도 되는 거고, 7번에, 7번, 9번 철하고, 8번에 철? 막대기 한 다음에 밑에 전등만 놔두면 된다. 4, 5, 6번에. 패턴 만들 수도 있거든, 이거. 뭐조합대안 나와있나? 응 음. 수동조합이라니 너무하니 근데 보니깐 쓸만한 게게 많네 이거 철을 어떻게 써야 한다고? 철? 응 음. 칠.. 칠번 9번 7번 두 번. 칠번여긴가 음. <웃음> 그거 어떻게 만들지? 에라 모르겠다 7번 9번에 철놔두고 8번에 막대기 한 다음에 밑에 장식품들 여러 개 넣어도 된다 한 막대기가 개 넣어. 나무 막대기? 응 나무 막대기 7번 9번에 철괴 다진 찍어줄까? 7번의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키패드 기준으로 했다 이거 해보네. 컴퓨터 키패드 7번, 7번 9번에다가 음. 중간에 짝대기를 놓고아 음, 이렇게 에 4번에 4번에 4번에 4번 어, 어, 됐네. 어? 오, 됐다. 나 써, 응? 니네 집도 하나 달러 갈래? 아, 우리 집에 하나 달까? 어, 이런 식으로 되네. 아안 응. 된대. 나 응? 상자에다가 이거 종류별로 몇개 만들어놔가지고. 나 한번 해볼래 밥좀먹 어? 해볼래 밥좀 먹지 말고 어? 해볼래. <목소리> 해볼래 해볼래 해볼래 <목소리> 내 처지가 이렇다 <목소리> 해볼래 <목소리> 안된다 해볼래. <웃음> <웃음> 해볼래. <웃음> 야, 해볼래. 어? 해볼래? 해볼래? 해볼래? 해볼래? 해볼래? 안돼 해볼래? <웃음> 해볼래? 안돼해 해볼래? 해볼래? 해볼래? 해볼래? 안돼 해볼 해볼래? 안돼 해볼래. 아, 예. Yeah. 아 예. 예. 예. 예. 예. 아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아.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이거에는난난참 좋겠다. 아, 대나무한테 이거 안 걸려. 슬프네. 왜? 왜 슬퍼? 왜 슬퍼? 네? 가영. 이니까왜 슬퍼? 왜 슬퍼? 왜 슬퍼? 왜 슬퍼? 왜 슬퍼? 왜슬왜왜 안 되니까. 왜? 으어. 그러니까 왜? 으어, 어. 그니까 왜? 어? 왜, 그러니까. 아, 응. 아. 왜? 안 돼. 안 된다. 싫다. 어? 넌할수 없다. 왜? 싫다. 왜? 싫어 왜? 싫어 왜? 에? 싫어. 왜? 에? 싫어.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시, 으. 왜, 왜? 시, 으. 왜? 이상한 거 부수면 너도 부숴버린다. 안 돼. <웃음> 그냥 부숴버린다고 하고 안 해. 아, 못하게 해봐. 통하겠냐, 오래는.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나무 내보는. 안 돼. 응? 안 된대. 내보는. 안 돼. 에이. 왜? 전다 왔는데 <웃음> 안된다 해라 이거 확실히 안된다 확실히 안된다 안됩니까 안된다 왜 안된다 안된다 안된다 안안 오빠 친구가 허락 안한다잖아 내가 허락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이거 아 됐다 내 몰래 내 몰래 덕구 어떻게는 쫓아내면 되지 왜내 몰래 참마 서버 꺼버리라고 아니, 시끄러워 내 몰래 내 몰래 래 시끄럽다는데 그렇다, 내가 꺼야지, 근데. 안 돼! 난 내가 꺼버려야지. 좋은 생각이지. 아주 좋은 생각이지. 내가 그냥 꺼버린다. 아, 아야, 씨. 내줘! 아, 팔 꺾일 뻔 했네, 씨. 니 팔도 한번 꺾어줘? 네. 팔 꺾었나? 꺾일 뻔 했다 지금 팔꿈치가 역으로 꺾일 뻔 했어 어 아, 너무 아프네 아 팔이야 다시 사라졌다 나이스다 근데 또 응. 올거야 또 <웃음> 와도 안 돼. 다 일단은 창고, 창고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넣어놔야지. 가구모드에 잠기는 창고가 있단 말이야. 어? 덕구 응. 음. 이걸로 간판 만드는 것이 가능한데 이 줄로 나로? 어. 간판 만들었다 오. 레전드네 야. 간판을 만들었다 니네 동생을 쫓아냈다 그리고 아직도 팔 아프다, 씨. 어우. 왜? <웃음> 팔이 아직도 아프다. 아까 꺾인 거영량이 아직. 팔꺾고도 꺾어도 그냥 나뜨나어휴 음, 뭐, 일단 완전히 안꺾어지고 그냥 나두 음. 뒤로 확 돌아간 것도 알고. 뭐. 그랬으면 진짜 병원에 가야지, 막. 문을 잠궈야 <웃음> 될것 같은데, 이는 잠구고 있으면은 오히려 잠궜다고 개판난다. 그럼 내가 뒤지지. 그냥 놔둬놓으면 되나, 계속. 그냥 방치하는 수밖에 없다 별수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삐빅 방이 없습니다 됐다 2억은 엄청 멋지다 삐빅 답이 없습니다 6호선으로 타겠습니다 음. 음 벤치 뭐 만들던 거 있나? 만들던 거? 내 펜트하우스도 디자인해야겠는데. 그 디자인은 나보고 하란 거다. 잠깐 이거 펜트하우스보다는 다른 용도로 쓸것 같다. 뭐 어떤 용도로? 이거 교통공사. 뭐로 교통공사? 음. 한국산 도로교통선공사는 아주 쓰레기 우리는 좋다 여기는 당연히 좋아야 지 의자 배치 의자 와, 마구 공간 창출하고 있다나 <목소리> 독서실 에도 되겠는데 그냥 여기 이렇게 떠난 헬리클 끝이 알아오는 걸 여기 와볼래? 니 네, 지하철? 내 도로교통공사. 도로교통공사. 내 도로교통공사다 여기서 쾅 하는 소리가 났다 그거 내 화장실 변기 뚜껑 닫히는 소리다 무서지는 응. 소리 아니고? 아니었다 <웃음> 다행히도 뭐가 무서지는 소리거는데 이렇게 해서 괜찮을라나 오빠 집이야? 응 음, 저기 오빠 집인데 이건 뭐야? 창고. 음, 오빠 친구랑 해? 음. 응 오빠 친구랑 같이 사는 창고야? 아니? 여기는 오빠 창고인데? 오, 오빠 친구 창고는 따로 있어? 응. 음. 모여줘. 멀리 있어 모여줘. 야, 니네 창고가 따로 있나? <웃음> 나 창고는 없고 펜트하우스밖에 없다고 해라. 아, 어, 창고는 없고 집밖에 없대난창고가 음, 없어. 창고 집 창고는 집 아니야? 창고집 아니지 음? 전혀 다른 거지 아 집이 창고 아니야? 왜 집이 창고인데? 이유가 뭔데? <웃음> 그냥 그런 거. 안 그렇다 한번 한번 해 볼래 어? 응. 한번 해 볼래 안돼 왜? 왜? 안 돼? 왜? 안돼 안돼 네. 왜? 아, 네. 네. 네. 안돼니까 안돼안돼니안 돼? 안돼 안 음. 돼야 돼 응? 오빠 어디가? 오빠 오빠 친구 집 어디야? 응? 멀다고 해라 우리 집, 내 집은 저기 있는데 도구다용나저아아 2층 와봐 우리 2층? 삼, 사무실 만들었다 한번 어? 어? 오와 오찍게했어 어? 가는 방법이 있대 오빠는 몰라. 인천런거 못해. 네. 오. 어, 나잘 만들어놨는데. 응. 이것은 윈도우 10이 아닌가. 야. 화살 좀 박아놓을게. 안 돼. <웃음> 부서져라. 게이밍 컴퓨터로 다 지어낸다. PC방 됐다. p c 래나저 컴퓨터 다 망가뜨리고 싶단 말이야. 나안부서 아, 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너무 안 시켜주는 거라고. 응? 응? 나는 콧대기 위에 올라가볼래. 오빠 올라가면 돼. 뭐야, 아, 이거 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별거 없다. 아니 이게 집이야? 침대 없는데? 오빠 침대 어디 있어? 응, 침대, 침대. 없을 걸. 지집 아닌데. 집이라고. 침대가 없는데 집이라고. 침대 없는 집이야. 아 이쪽에. 이제 침대 하나 설치하면 돼응 침대 설치할 곳 없다고 해라 침대 왜? 설치할 곳이 없대 집이 왜? 아니라고 해라 여긴 어? 여긴 집 아니래 아니야? 교통공사라고 해 잠깐만 아씨 아 이거 근데 이 텍스트 건거꽤 괜찮다. 음 색깔도 바뀌고 안내 아, 데스크다. 와이파이 와이파이. 여기다 지하철 노선도 만들어 놔야겠다. 뭐 색깔이 안 바뀌네. 아, 색깔 바꾸게할수 있잖아. 야, 벤치 같은 거 어떻게 만들지? 번호표도 뽑아야겠다. 야 여기 와봐봐. 뭔데? 어딘데? 여기다. 여기는 여기뿐이다. 뭔가 있어. 정문이 부드럽지, 근데. 응. 음. 저 정문 쪽으로 가봐. 왔다. 정문 바깥쪽이. 어. 이, 이 디지트 어. 말고, 그, 뭐, 뭐, 다른 거 써놓을까? 다른 거? 응. 음. 나중에, 어. 나중에 한번 약자 알아서 써, 써 볼게 응. 음. 그리고 이거 명색이 대문인데, 생각보다. 아직 안만들어가지고 대문을 이렇게 뚫보만 음. 뚫놓으려고 뚫보만 뚫만 나무가 동네 음왜 근데 이 제작자 누구야? 제작자 제작자 누구야? 어? 제작자? 어 아까 보였잖아 어 왜? 아저씨? 아저씨야? 아니 어. 사람인데 가람이아 대신. 가라미아 대신. 가라미아 대신. 가라미아 대가라이라서뭔가라왜 야, 이렇게 TV 달아놓을까 여기다 TV? 오, 오 TV? TV 틀어줘 이거 안 켜줘 우호 광탑 해야 살요 고장났어 안내데스크다 뭘 관여 가인이다며 고장났어 <웃음> 3층은 정부실이다 2층은 피방이냐? 응 음, 사무실 뭔가 피방처럼 생겼어? 다행히도 아니었다 게이밍 컴퓨터 나타나서 그런거 아이가? <웃음> 이거 그럼 이 ㅇ 하고제일 말고? 2층은 벤트하우스 니꺼가 그럼? 음. 여기 4층 아 3층부터 4가지가 그냥 응 음, 그래라 어차피 그냥 4층은 너무 좁다 음. 어 이거, 이거 뒤에서 못 여는구나 음. 네 mm. 메트로 DGCT 벨트 이건 펜트하우스 쓸지 말지가 보통 문제인데 야어 괜찮다 이거 분수대 놈 근데 전선에 물이 닿는다. 빡! 감전. 오. 니 지금 어디 있냐? 니네 집 가봐도 돼. 어, 나 지금 내 집에 있다. 마침 집에 있다 나 어느 동에서 살지 모르겠다 옛날 동에서 그냥 살까? 기청 있는데 기왕이 형 이쪽에 살아 야니 네 컴퓨터는 안 놓냐? 지금 놓을까 말까 하고 있다 어? 여기다 놓자 야 작업대 위에 게이밍 컴퓨터 하나 놓자 어디 네 작업대? 여기 응 네. 이리 보자 음. 여기 게이밍 컴퓨터 놨뒀다아 여기 음딱 좋네. 하고 엄.. 최신형 평면 TV를 어디다 놓자 야 그거 들고 있는데 네 몸이 잘린 네 <웃음> 최신형 평면 TV다 오. 스피커까지. 오. 잘못 부수면 아는 게 부서진다. 어. 아. <웃음> 하고, 플레이스테이션 4다, 이거는. 미신 아, 여기다 놔둘까. 테이블 위에다 플레이스테이션 4를 놔둘 플스4다. <웃음> 그리고, 닌텐도다. 이젠 낼 거다. 구식이 있다. 구식은 버려라. 아 근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유기가 두 번째로 잘 사는 도시가 되는데. 첫 번째로 잘 사는 도시가 돼야 안돼 어, 거긴 안 된다 못따 뭐 잡는 거기 시청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수준에서 시청을 이길 순 없다 젠 관제센터 빠빠라빠빠라빠빠라빠빠라빠라라 스크 마이크 하나 또 놔야겠다. 그 다음에 스피커를 달아놔야겠다. 어디 대현시 청도 한번 가볼까? <목소리> 이 여기서 계속 살 거야 그러면? 응, 음, 응, 음, 내 집은 이곳이다 이제. 아, 나도 이쪽에다 집집 지을까 따로. 아펜타하우스에서 학과 가냐 이거 내국토교통 국토부 장관이다 그럼 이제부터 나는 <웃음> 대통령이자 시장은 김대헌이다 쟤는니도 무슨 자리 하나 만들, 마련해야 되잖아 보건복지부다 보건복지부야? 어넌 항상 그걸 봤으니까 전염병주식회사 살봤으니까 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이런? <웃음> 그럼 하덕구에 하나 지을까? 보건소 세울까? 덕구 보건소 니네 출근하기 안 힘들겠나? 6호선 타고 출근하면 되긴 하는데 하덕구 가안다 그거 모르겠다 그냥 뭐 가면 되긴 될지 아마 마음은더 되겠지 뭐 음. <웃음> 살림 다 차렸네. 아 이거 요리 모드 잘봐놨지음 이거 주방 꾸미기 참 편. 야 이거 봐라. 이거 <웃음> 네. <웃음> <여보>. 와 냉장고도. <웃음> 와 어, 모션 좋다 이거. 그러니까 부드럽다. 과일 바구니 과일 바구니 진짜 과일 넣어볼까? 오, 오야 된다 물건 놔둬 봐봐 여기 선반에 슬롯의 마지막 아이템이 사용되지 않도록 음. 왜? 까지? 그 업그레이드 주방 오븐 업그레이드라든가 그런 게 있다 요 음. 오븐 오븐 쿠킹 오븐 니즈가 네 컴퓨터 좀 하자 왜? <웃음> 게이밍 키보드 에너지 음, 오븐에 에너지를 사용 어 그래 여기 딱 괜찮게 잘해놨다 내가 봤을 때 이거 이 기둥에다가 TV 박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기둥에다가 박으면 여기서 이렇게 바로 음. 약간 삐뚤어진다 이거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거지. 공간 활용도를 좀 잘하면 될것 같아 활용도 충분히 적당히 활용된 거라 생각한다이 정도면, 어. 위에는 뭔데? 식당이가. 위에는 그렇다. 보호... 아, 이것은 식당이라는 거지. 민규는 뭐지? 어아지동이는 병무청을 세우겠다 랑 <웃음> 병무청 생각해보니까 신검 아직도 안받았다나 7월 달이다 아니, 그렇게 뒤로 밀어놓은 거응 여름방학 때 하려고 어 나도 그때로 밀어놓을 거 공제. 나 밀어놨 난, 난 원래 그때로 해놨다 근데 또다시 밀어야 될거 같다 왜 그거 학사일정 뒤로 밀리면 2주일 밀리면 학사 일정이라. 디지시티 역. 두 번째로 깔, 깔사만 역이다. 야, 그럼 일단 대혼동으로 좀 가서 대혼동 좀 꾸미고 있자. 대혼동. 우리 집은 대혼동에 있다. 호호. 아 근데, 네 출... 근데 그쪽이다 보... 보건소 보 세우면 출근하기 힘든거 아이가 <웃음> 힘들면은 안하면 된다 <웃음> 안 된다 그 직무유기 다 <웃음> 포기하면 편하다고 하였다 있다나, 지금 대원동 있다 나 지금 클릭하면은 물이다다탁 튄다 니 응. <목소리> <목소리> 어디 있냐 민규 집이다 나 지금 민규 집 앞에 있다 에너지를 저장해서 작동시킨다는건 뭐.. 저장된 에너지라는 건뭔 얘기지? 에너지.. 뭐 연료.. 요, 연료 채워놔야 된다는 건데 근데 난 그거 사용법에 관심 없다 해서 그냥 안 하러 왔는데 음.. 왠지 궁금해졌다 지금 지금의 나는 궁금하다 시청역이다 시청 <웃음> 기장님이다. 기장님. 맞다, 야, 이거 시청 있잖아. 3층이 음. 자리가 없다. 자리가 없다고? 응. 3층 계단 자리가 없다. 그럼 사다리를 바꿔라, 그냥, 중간부터 시장님이 업무를 보시는 곳이다 물론 시장은 김대헌이다 시장은 그다 파란구가 제일 세다 야, 토스터기 식빵 넣으면은 나중에 아니, 빵 넣어 놓으면 은뭐 구워진 빵 같은 거 나오는 것 같은데 음. 지금 넣어서 작동시켰거든 야, 어? 나빵두개 구웠는데, 왜 다이아몬드가 나와? 너무 잘 구워서 다이아몬드 누가 사갔나보다. 응, 음, 뭐지, 레전드인데. 왜 다이아몬드가 됐지? <웃음> 빵을 구웠는데. 효율이 <웃음> 가만있냐, 이 정도는. 효율이 아주 미쳐 날뛰는데. 야 덕구 이거 계단 이래 해 놓은 거 괜찮은지 한번, 한번 봐봐 계단? 응. 와우 구우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매직 잘못본 건가 싶어가지고 또 해봤는데 그대로였어 여기 옆쪽 봐봐 계단 이 정도면 괜찮나? 응? 괜찮은 거 같은데? 아니 저, 저 옆에 와봐 저 옆에 한쪽더 있다 어디에? 응, 아이고아 응. 이렇게만 들겠다고 응. 나쁘지 않네. 괜찮다. 야 근데 조명 좀 넣어줄 수 있나? 이 3층이 그러면. 3층에? 응. 여기 사무실이다 이제 얘. 응? 야 여기 왜약타자한 마리가 있네? 뚫차 내라. 한마리가 아니네 두마리야 내가 흉조 형이 중인거 같은데 그래 흉조 붙었다 레전드 <웃음> 이제 이대로 주민마을 가면은 바로 흉조 뜬다 어? 야야 야. 계단 만들었는데 한번 확인해봐 괜찮나? 이 정도면? 어 괜찮네 됐다 이제 업무 보는데 만들었으니까 완성이다 있타랑구다 완성 하고 여기도 봐봐 이런데도 있다 응. 여기다 b i t c d 크 바로 앞에 내 그게 있네 대현 국제물류센터다 창고가 사방팔방에 한가득 응. 재고 쌓아뒀는 덴데 여기 와가지고 다 훔쳐가는 거야 이거. <웃음> 약탈자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위에 보너스로 헬기도 있다 어디에 그 지하철 역도 있다 지하철 타고 갈래 집에? 어딨노? 우리 동네인데 뭐 타고 갈래? 파란 거 탈래? 노란 거 탈래? 음, 노란 거내 노란 거집 가나? 어. 근데 노란 건좀뺑 돌아간다 그건 빠른 거 타야지 응? 기다로봐봐 잠깐만 나 아이폰 그거 좀 하고 올게 아이패드 응 음.